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원프로입니다자 오늘은 드라이버 비거리를 살리기 제일 쉬운 방법 바로 클럽스피드를 늘리는 원심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참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리는 클럽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스윙 궤도도 중요하고 맞을 때 앵글도 중요하고 공이 어떻게 나가냐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스피드예요. 이 클럽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공이 어떻게 나가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이 출발하냐가 결정이 돼요. 물론 드로우성 스윙을 가지고 있다면 라그 빠른 스피드에서 거리를 조금 더낼수 있을 거고 페이드성 스피드를 받게 되면 은 빠른 스피드에 약간의 페이드볼이 걸리면서 드로우보다는 약간 적은 거리가 나겠지만 결론은 스피드가 빨라야지 이 공이 빠르게 도망가면서 멀리 간다는 라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은 이걸 스피드를 살리려면 은 바로 원심력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이 클럽이 앞, 뒤, 위, 아래, 그리고 좌, 우에 움직임을 가지면서 원을 그리면서 클럽의 스피드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이 클럽을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클럽을 길게 쓰는 거예요 단순히 클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렇게 클럽을 쓴다라면 은이 클럽은 우리가 굉장히 짧게 쓰게 돼요 그리고 팔도 멈추고 몸도 멈추기 때문에 손목으로만 공을 치기 때문에 클럽에 충분한 스피드가 그리고 충분한 파워가 생기지 않겠죠 조금 더 클럽을 길게 내네 왼쪽 어깨까지가 클럽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크게 움직이는 연습을 먼저 몇 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클럽을 잡은 상태에서 왼쪽 어깨에서부터 클럽 헤드까지가 같이 뒤로 갔다가 같이 앞으로 지나가고 자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을 해줬으면 은 클럽이 이제 좀더 길어졌으니까 몸을 회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먼저 어깨에서부터 자 클럽을 이쪽으로 보내면서 몸을 회전 반대쪽으로 클럽을 보내주면서 어깨를 회전 자 이렇게 되면은 클럽 스피드가 아까보다는 조금 빠르게 나오겠죠 단순히 어, 팔만 클럽을 길게 만들어서 일자로 밀어내는 것보다는 몸에 회전이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거리를 늘리고 싶다라면은 이 어깨의 움직임을 몸통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허리까지.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 이 상체를 이용해서 상체가 같이 갔다가 상체가 같이 도는 거죠. 자 이러면 클럽을 길게 사용을 하면서 상체를 보내주고. 이러면 은이 전거보다 훨씬 더 빠른 스피드로 클럽을 움직이게 되면서 뭐 지금 정확한 컨택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까보다 클럽 스피드가 훨씬 더 빠르게 되면서 비거리가 한 40m 정도 방금 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게 하체의 움직임인 거예요 클럽의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클럽이 연결되어 있는 팔의 움직임 그리고 어깨의 움직임, 상체, 몸통의 움직임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하체의 움직임인 거죠 클럽을 움직이게, 클럽을 길게 가져가 놓고 어깨를 돌려놓고 허리까지 같이 돌면서 마지막에는 내 허벅지가 무릎이 이렇게 회전을 해주면서 오른쪽이 딸려와 주면서 돌아가주는 동작까지를 하게 된다면 라은 스윙이 한 동작이 되는 거죠 하체와 상체가 분리되면서 꼬임을 만들어내서 파워를 내는 게 아니라 하체와 상체와 팔과 클럽이 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면서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클럽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른 스피드로 공을 칠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빠른 스피드가 나오면서 거리가 늘어나게 돼요 몸의 일부분을 쓰는 게 아니라 몸의 일부분을 하나씩 연결해서 온몸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처음에는 클럽의 움직임 클럽과 팔의 움직임 클럽과 팔이 움직였으면 어깨의 움직임 거기에 어깨에서 몸통까지 내려와서 하체까지 다 일체감있게 같이 보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신다면 라 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연습만 팔부터 다리까지 내려올 수 있게 연습만 꾸준하게 해주신다면 라 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클럽 스피드를 더 일체감을 살리면서 공이 슬라이스나 훅이 심하게 나지 않게 페어웨이에 보내면서도 더먼 거리를 쉽게 보낼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아이언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언 같은 경우는 특히나 클럽 헤드가 무거우니까 이 연습이 조금 더 쉽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은 드라이버로 드렸지만 아이언을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로 적용을 하신다면 라은 조금 더 쉽게 느낌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언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아이언으로도 이 연습 많이 해주시면 은 네, 조금 더 편하게 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겁니다.